잘 쓰고 있는 선스틱입니다 엄청 편하고 일단 손에 선크림이 안 묻어서 너무 좋아요 프라이머 같이 모공도 막아주고 요즘 자주 쓰는 애장템으로 하는 겟레디움이라서 진짜 자주 쓰는 제품만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던 제 새로운 인생 파데입니다 일단 색깔이 되게 다양해서 자기한테 맞는 색상 찾기도 되게 편하고 피부표현이 너무 예쁘게 돼요 각질 부각 없는 게 진짜 좋아요 아이고 이 파운데이션이 진짜 좋은 게 바르고 나서 끈적거리 옷이 되게 보송보송한 느낌? 이게 너무 좋아요 오늘은 어디 가냐면 증명사진? 약간 되게 딱딱한 증명사진 말고 요즘 되게 프로필 사진처럼 찍는 증명사진 있잖아요 되게 좋은 기회로 엄청 엄청 사진 잘 찍으시는 작가님이 찍어주시기로 해서 거기를 갑니다 컨실러는 더샘 컨실러 쓸 거예요 더샘 컨실러 되게 유명하잖아요 엄청 오래전부터 쓴것 같아요. 제가 파운데이션을 원래 피부색보다 더 밝은 걸 쓰는 편이라 피부톤이 균일하지 않게 발릴 때가 더 많아요. 아무래도 제 피부톤이랑 잘안 맞으니까 그래서 컨실러로 이렇게 조금 어두운 부분을 밝혀주는 편입니다. 이러면 지속력도 더 높아져요. 그런 증명사진은 뒤에 요즘 색깔이 있는 걸로 찍는 게 유행이잖아요. 자기한테 어울리는 색깔 하나를 정해서 찍는 건데 저는 아마 보라색을 제가 보라색을 진짜 좋아해서요. 보라색으로 할것 같아서 오늘은 핑크 보라 메이크업을 해볼 겁니다. 바닐라코 프라임 프라이모 피니쉬 펑더 이거 발라줄 거예요. 저는 화장할때 파우더 꼭 쓰는 편이에요 그래야 아무래도 화장이 지속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뽀송뽀송하게 마무리되는 느낌도 좋고 이 바닐라쿠 파우더는 저의 파우더 입문템인데 너무 좋아서 계속 계속 구매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톡톡톡톡 파우더는 브러쉬로 바르는 것보다 이렇게 분첩으로 된 이런 걸로 꾹꾹 눌러주는 게지속력이더 좋아요. 페리페라 아이브로우 펜슬 이것도 제가 진짜 좋아하는 엄청 오래 쓴 제품이에요. 일단 색깔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어떻게 그려도 실패하지 않는 그리고 저는 눈 화장을 되게 진하게 하는 편이기 때문에 눈썹은 조금 연하게 그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이 진짜 저한테 잘 맞았어요. VT 팔레트를 쓸 거예요. 근데 이 케이스가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안에 색상도 너무 예쁜 핑크레드라서 잘 쓰고 있어요. 연핑크를 이렇게 아이홀에 먼저 깔아주고 요즘 날씨가 진짜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추웠다가 더웠다가 여기 중간에 있는 진한 핑크색을 쌍꺼풀 라인을 발라줄 거예요. 저는 이태 VT가 반투랑 똑같은 회사인 줄 알았는데 아예 다른 브랜드더라고요. 근데 저처럼 착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언더에도 이 정도까지 해준 다음에 뷰러를 해줍니다. 저는 아이라인을 되게 두껍게 그리는 편이기 때문에 아무리 안 번지는 제품을 써도 그리고 나서 뷰러를 하면 다 번지고 지워지고, 뷰러를 먼저 해주는 편이에요. 어차피 속눈썹 붙일 거기 때문에 살짝만 올려주고, 아이라인은 이 제품. 이걸로는 1차로 이 앞머리랑 점막만 채워주는 정도? 윤곽선을 짜는 느낌으로만. 외장화재가 망가져가지고 편집 다 해놓은 게 날라갔습니다. 그것도 진짜 슬픈데 여태 제가 만들어놨던 영상들? 클립들도 다 없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또 한참 엄청 혼자 속상했는데 잊어버리기로 했습니다. 방법이 없는데 그런 일이 일어난 것도 엄청 짜증나는데 계속 생각하면은 더 기분이 나빠지잖아요. 그래서 잊어버리기로 했어요. 이렇게 아이라인을 그려주고 핑크 보라 메이크업을 할 거니까 이 청보라 색상으로 아이라인을 풀어주고 음영도 줄 거예요. 이런 아이섀도우 팔레트 구입해두시면 진짜 유용해요. 이렇게 아이라인 경계를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언더도 살짝 해주세요. 붓펜 아이라이너로 이렇게 그려주고 로즈갈드로 눈 중앙에 팔감을 줄 거예요. 오늘이 일요일인데 제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모두 약속이 있어서 계속 밖에 나갔어요.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 술을 먹었는데 이상하게 숙취도 하나도 없고 술을 많이 먹었는데 취하지도 않았어요. 무슨 일이지? 여태 제가 술을 잘못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눈 앞머리에도 살짝 올려줘서 정말 이 팔레트는 다른 색상도 예쁘지만 이 로즈골드 펄 때문에 이것만 보고 사도 될 정도로 너무 예쁩니다. 이제 눈화장의 핵심! 짠! 제가 이렇게 커팅을 해는은 속눈썹을 붙일 거예요. 눈 끝에만 속눈썹을 붙이면 좋은 게 아이라인을 대충 해도 속눈썹이 다 커버를 해주는 각도를 조금 아래로 그래서 눈 밑에 그림자를 지게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해요. 포인트는 눈 아래로 붙이는 거. 이렇게 활짝 위로 붙이는 것도 예쁜데 저는 아래로 이렇게 향하게 해서 눈을 내리깔았을 때이 모양으로 쭉 처지는 게 예쁘더라고요. 요즘 거의 매일 이렇게 붙이고 있어요. 오늘 엄청 넉넉하게 일어난 건데도 시각할것 같은 느낌이 진짜 진짜 제가 정말 매일 쓰는 에뛰드 펜슬 언더 점막 칠해주시고 앞머리도 한번 밝혀주시고 이렇게 하면 눈동자도 진짜 커보이고 애교살도 확 올라와 보여서 메이크업 과정 중에서 빠지지 않는 이 팔레트에 있는 브라운 컬러로 언더에 음영을 줄게요. 남는 걸로는 애교살 밑에 한번 쓸어주세요. 진짜 매일 쓰는 베네피트 마스카라. 이게 언더속 눈썹 강조하는데 진짜 좋아요. 제가 밑에 속 눈썹이 진짜 없는 편이라 마스카라를 해도 잘안 내려오는데 저는 눈밑에 점이 있는데 파운데이션 바르면 은 없어지거든요 점이 흐려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콕 찍어주는 편이에요 이리고눈 밑에 글리터 아 이것도 너무 예뻐요 눈 중앙에 톡 찍어주세요 아 진짜 예쁘죠? 펄이 되게 굵은 편인데 과하지가 않아서 양 조절도 쉽고 글리터 입문용으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진짜 인생템 진저밀크티로 코 모양을 잡아줄게요. 저는 이렇게 코끝이 완전 얄쌍하고 똑똑한 코를 갖고 싶어서 이 진저밀크티로 이렇게 V자로 잡아주고 코끝도 많이 깎아주고 근데 제가 이거를 써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주변 친구들한테 추천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같이 산 친구들이 다 너무 좋다고 코 쉐딩이 어렵거나 코 모양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진짜 꼭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코가 딱 생겼습니다.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 이게 색깔이 완전 그림자 색상? 어떤 피부톤에 올려도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붉은기가 없어서 그런가. 제가 요즘 쓰는 쉐딩 제품은 VT. 오늘은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조금 강하게. 안쪽부터? 턱 끝도? 보라보라한 블러셔. 전체적으로 섞어서 볼 중앙에 살짝 얹어줄게요. 근데 사진 찍으면 색조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안 보이잖아요. 조명 때문에 날아가서. 그래서 오늘은 조금 과하게 해줄 거예요. 근데 저는 원래 블러셔 되게 좋아해서 블러셔를 엄청 과하게 하는 편이긴 해요. 이거 바를 거예요. 이게 진짜 너무 예뻐요. 색깔도 예쁘고 발림성도 너무 좋고 각질 부각도 안 되고 맥 저렴이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맥보다 더 좋았어요. 이렇게 입술 전체에 발라준 다음에 위에 살짝 얹어줄게요 머리까지 하고 메이크업 끝! 아, 지금 좀 빨리 나가야 될것 같은데 그래서 머리하는 거는 못 보여드렸어요 귀걸이는 이 깔맞춤 제가 만든 이 보라 색깔 귀걸이 꼈어요 빨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카메라를 들고 갈 거긴 한데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브이로그를 찍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어, 무예도 했네. 그어색해 고기 운동하 우리 어색한거 같아요. 오무예쁜데어다운이그는게 아, 이거는 거는뭐 아, 이거는 연어 덮밥 이런이거거는 아, 이데는 아, 이 있어요? 네. 예전에 오, 갔었던 인새 되게 맛있었어. 고기 보면, 이딱 그럼 어떻게 가져왔어요? 어, 예쁘다. 밥만 먹고 마셔도 되다 진짜 너무 예쁜데?